뮤직박스 프로젝트 바퀴를 클릭합니다. 인트로에서 뮤직박스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 프로젝트에서 열기합니다. 필요한 모든 에셋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클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편집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음... 지금 제가 고칠 수 있는 거 텍스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텍스트 를 먼저 제임미대로 고쳐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차례대로 일단 노란 거는 텍스트 라는 거 아시잖아요 노란 거부터 텍스트 고칠 수 있는 대로 고쳐 보겠습니다 순위 랜드로 저는 고쳐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란 거, 볼륨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이번에 한글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거또 한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영문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뮤직박스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늘려서 화면을 늘려서 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커에 스티커에도 텍스트를 쓸수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에 있는 텍스트 였습니다 이것도 제 임의대로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는 제가 원하는 대로 고쳐 졌습니다 화면을 더 늘려서 최대한 늘려서 도대체 이곳에 뭐가 있는지 한번씩 하나씩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은 어떤 효과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검정색 그냥 단색 배경인데 여기에 클릭 그래픽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효과 여러가지 중에 네 번째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모지개색 나는 이것도 단, 단색 단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미지 에셋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클릭 그래픽 아까 전에 있던 클릭 그래픽 모션 그래픽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거모지개색 이것도 똑같이 모션 그래픽 마지막 거 마지막 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미지 에셋에 보면 여기 무지개색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정색, 단색 안, 단색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면 전환 효과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게 효과 들어가 선택된 것입니다. 지금 리마인드 쓰인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장면 전환 효과도 찾아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프리뷰 롤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있는데. 그냥 하나씩 눌러봐서 아 이런 효과 이런 효과구나 하는 거 그냥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노란 텍스트 효과 인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의 파 효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인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래쪽에 보면 글로우 효과 들어가 있네요. 분홍색깔, 분홍색 이렇게 야광처럼 빛나는 글로우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리고 옆에 세번째거인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그 아래쪽에 윤곽선 윤곽선 그리고 글로우 효과 청록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였군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효과 세 가지나 들어가 있네요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 그냥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효과 아까 전에 미리 보기할때 이런 효과를 거의 감지를 못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래쪽으로 빨간색 스티커 들어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스티커에 어떤 스티커인지 알아보려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정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를 눌러 보면 여기 스티커 이고 제일 밑에 스피드 텍스트 라는 이름의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에세스토어에서 찾기할때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텍스트 고칠 수 있는 거 고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fx라고 이제 이거 효과입니다. 효과에도 정보를 눌러보면 효과, 그리고 VR360이라는 이름을 가진 효과입니다. 이거 s s 어에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아마 다 다운로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단색 배경인데요. 여기에 인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단색 배경인데 페이드 효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 애니메이션에서 페이드 효과는 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이 쓱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빨간색 스티커 있습니다. 요거는 정보를 보면 빛나는 라인 텍스트네요. 빛나는 라인 텍스트. 아 이렇게 해서 두 광선이 싹 지나가면서 텍스트가 쓱 양쪽으로 갈라지는 효과입니다. 스티커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텍스트를 쓸수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음악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은 정보를 봐도 어떤 음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상세 볼륨을 보게 되면 상세 볼륨을 보면 어떤 상세 볼륨 효과를 이렇게 구역별로 주 중계에 딱 표시가 나죠 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빨간 점들 보이시죠 상세 볼륨 효과를 저렇게 다 눌러서 해줬다는 겁니다 악센트를 준것 같아요 <목소리> 빨간색 기준선을 뒤쪽에 맞추고요 저는 이미지 사진을 더 추가해서 편집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여러 장 입력을 합니다 앞에부터 차례대로 장면 전환 효과를 먼저 주겠습니다. 장면 전환은 플러스 가운데, 그러니까 사진 컷과 컷 사이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장면 전환, 내가 다운받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카운트 전환이라는 효과를 한번 주겠습니다. 뭔가 시작할 때, 카운트 다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간단하게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하고 그 다음... 장면 전환은 1, 2, 1 2, 1 카운트 전환 효과를 줬고요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는 3D 큐빅 브레이크라는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가지 효과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보시고 이미지에 가장 맞는 거,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게 3D라는 느낌이 나서 왠지 좋습니다. 이거 하나 띄우고 다음 거 장면 전환 선택하겠습니다. 라이트 보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들 있으니까 하나씩 눌러보고 거기에서 그 중에 가장... 이 이미지에 맞겠다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면 전환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메모리 앨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진 중에 하나만 딱 선택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여러가지 미리 보기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클릭 그래픽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클릭 그래픽 효과는 사진에 직접 효과를 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선택하고 아까 전에 먼저 그 무지개색 있는 효과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모션 그래픽 효과였죠? 모션 그래픽 효과를 다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사진에 넣으니까 이게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진에 넣는 효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안 보이거나 효과가 안 보이거나. 그래서 다른 거 선택했습니다. 데일리 피드. 데일리 피드는 약간 앨범 같은 앨범 같은 느낌 다 선택을 해보고 요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다음 거 클립 그래픽 이번에는 디바이스 목업이라는 클립 그래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사진이 좀 작게 보이기는 한데 바탕색이 하얗게 보이고 그냥 사진이 자그맣게 보이고 그 옆에 뭔가 글씨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고쳐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줄을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꼴도 글꼴도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면 이렇게 두 줄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줄, 두 줄의 두줄 텍스트를 꼭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글씨를 쓰고 싶지 않아 한 줄만 쓰겠어 하면 그냥 삭제를 하고 대신에 스페이스바 하나를 꼭 넣어줘야 타이틀, 텍스트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줄을쓸수 있는 공간이지만 한 줄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리 뒤에 있는 사진 지우고 간격을 조금 좁혀주겠습니다. 뭔가 박진감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일단 길이가 짧아야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짧게 짧게 보여줘야지 굉장히 빠른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선택할 때는 아까처럼 그 높낮이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더 신나는 음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편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짧은 걸 길이를 끝까지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길이를 늘려주고요. 상세 볼륨 조절해서 뒷부분 아까 전에 최저로 낮추었습니다 0% 로 낮췄는데 그거를 빨간 기준선을 끝점에 맞추고 여기 볼륨을 올려 주면 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뮤직박스 프로젝트를 편집해 보았습니다.